우리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간 자들 탈북업을 강제 복송시킨 자들 60여년 각고의 세월 끝에 이룩한 전세계 초격차원전기술을 스스로 폐기하는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였던 그 용감 무식함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산업부의 요구를 수십차례 묵살해버리고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게 떠넘겨버리는 뻔뻔스러운 자들 소주성 경제정책으로 청소상공인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온갖 탈법 편법 검수한 법안으로 자기들의 산더미같은 죄를 덮으려 했던 후안무치한 자들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무려 5 2 2일 동안 차가운 감옥에 가뒀던 자들.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자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자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했던 자들. 무장해제에 버금가는 불리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자들. 공무원을 시켜서 새벽에 수백 건의 자료를 삭제하게 했던 자들. 이들의 불법 탈법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